단일중 야생진드기로 중증혈소판 감소증으로 사망한 경우 직업고지의무 위반을 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 5084-092-2019나 307-39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방인은 2016년 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망인은 청약서 질문 1의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기재하고 15번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보험기간 중 반일을 하였고 발열 및 설사 증상을 보여 끝내 복합장기 부전에 따른 중증혈소판 감소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진료 당시 망인에게는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었고 죽은 진드기 두 마리가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쟁점 보지의무 위반 여부 및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가 계약 당사자인 망인에게 기재를 요구한 질문사항 1항과 15항은 함께 모아서 볼때이 사건 보험계약상 특약사항으로서 망인이 인수를 요청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한 보험사고로서 일반상의 사망에 관하여 그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측정자료가 되므로 계약자인 망인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고 망인은 농사일을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직업인으로서의 농업인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경업으로서 농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위와 같이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직업란에 기재하고 부업 또는 경업 등도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때에 해당하고 이는 망인의 농작물 재배 활동과 그 환경 등에 비추어 볼때 고이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유는 담과같습니다약 7년 전에 강원도로 주거지를 옮겨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생활하였으며 위 강원도 F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만 327제곱미터에 이르며 왕인이 2002년에 매수하여 소유하는 토지이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 망인은 이사건 토지에서 상추, 방울토마토, 케일, 가지 등을 재배하는 일을 하여 왔고 망인은 2009년 5월 28일 강원도 제2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이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러한 제2조합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망인은 지목상 농지인 이사건 토지에 소유자로서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고 인정받아 위와 같은 조합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제2조합을 통하여 M 회사에 보험가입금액 1 0 0 0만원농업작업안전제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이는 실제로 영농활동을 하면서 신체 등에 입을 수 있는 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인이 농업인이라는 실제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험자가 확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만 보더라도 텃밭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크고 여기에 트럭과 발가리 및 수확에 쓰이는 대형 농기구가 보이며 비닐하우스 근처에 적치된 비료 포대가 상당수에 이르는 점,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케일이나 방울토마토를 포함하여 일정 부분은 대가를 받고 처분하거나 타의 작물 등과 교환 등으로 업으로서 이를 재배한 점, 이는 타인을 고용하거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 자신이 농업을 하였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망인은 농작물재배원으로 종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질문 일에 지금 란에전어주부라고만 기재하고, 더 나아가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질문 15번,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질문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답변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험 계약은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서 2017년 10월 20일 겸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 쟁점,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는지 여부 이들은 망인이 2 0 1 9년 6월 8일 야외에서 반일을 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음 날 복통과 발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사정하에서 망인이 반려견에 붙은 벌레를 잡은 뒤 복통 증세를 보였다는 기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반려견을 숙주로 잠복 중이던 진드기가 망인에게 옮겨 붙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추가 판단, 쟁점, 명시 설명 의무 위반 여부, 계약정 알리 의무 사항 서류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망인은 자필로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기재하였고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기재 옆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점통화녹취록에 의하면 직업이 변경되면 피고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업 변동에 따라 보장의 제한 담보 해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설명 들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점 따라서 직업 및 부업, 겸업 또는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는 보험료의 요율 등을 변화하게 하는 계약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미 계약자들 사이에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